알프비 프로 신호왕 선수입니다. 첫 데뷔 전인데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선배님들과 좋은 무대를 잘 멋지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선수 생활로서 뭐 몇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추억의 무대를 가지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먼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디빌딩이라는 이제 프로 데뷔전을 저로 치르고 싶어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. 긴장됐죠. 설렜고. 토올라 이제 프리저징화로 이제 올라갔는데 제 이름이 불리고 올라가는 순간 이제 조명이 저한테 했을 때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. 무대를 처음 이제 밟아보는 느낌. 이제 프로로서 이제 데뷔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설렜죠. 제가 19살 때 이제 처음 바벨을 잡았는데 그때는 뭐선후배 이런 관계가 너무 깍듯했고뭐 다이어트 정보 이런 것도 전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보디빌딩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에 내일은 하체구나 그 다음날은 가슴이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고 이거 아니면 은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로 해서 대학교를 가게 되고 성적을 내서 실어팀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선수의 최종 목표였거든요 그 하나만 보고 그 목표만 보고 이제 정신력으로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<웃음> 저한테 도움을 직접적으로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이제 저하 같이 운동을 한 친구들 같이 시합장 가면 그냥 으시으시해에서 그냥 힘을 그냥 주는 정도였지 어떤 정보나 주더라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. 전국체전을 다 이제 뛰고 4, 5년을 쉬었거든요. 쉬는 동안에 운동도 안 했습니다, 솔직히 운동도 안 하고 나바라는 대회를 이제 처음 열렸을 때 제가 서울에 가서 보게 됐거든요. 와저 무대를 진짜 서 보고 싶다. 그 무대를 보고 내려와서 다음 회에 나바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. 이제 나가서 이제 1등을 하고. 다른 사설 내에도 전부 다 출전을 했었고, 출전을 하다 보니까, 알 f b b 프로라는 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. 19년도부터 계속 준비를 이제 했었거든요. 20년도에 이제 제가 프로카드를 따게 된 거죠. 알 f b b 프로 따고, 운동 안할려고 했어요. <웃음> 이제 운동 안하려 했는데, 사람 마음이 욕심이, 프로 땄으니까, 프로, 프로 데뷔전은 치러야 되겠다 싶어서, 프로 데뷔전을 요번에 치렀잖아요. 치고 나니까, 좀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100점 주고 싶어요. 성적도 만족을 하고요. 그리고 제 몸에 대한 거도 만족하고, 그동안 뭐 노력한 거에 대한 거도 만족을 하고, 선수, 대기실에서 선수들을 이제 외국 선수를 봤는데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하 똑같더라고요. 대기실에서 이제 펌핑할 때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, 와, 무대에 올라가서 이게 포징을 잡으니까 이 뿜어 나오는 근질이라든 강도 자체가 완전 틀리더라고요. 이게 제대로 다시 해야 되겠구나. 그냥 제 신조가 뭐든지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거든요. 뭐 일이든 어떤 운동이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간절함을 다하자인데 밑에 이제 후배들이나 이렇게 선수 양성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많은 도움을 또 주고 싶어요. 인생의 반을 쏟아 부어서 보디빌딩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. 제가 나중에 늙어서도 그만둬서도 생각이 계속 날것 같아요 밥 같은 존재 우리가 항상 밥을 먹듯이 한 가지를 제가 조언해 주고 싶은 거는 절대로 혼자서 판단을 하고 혼자서 내 몸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더 나은 사람한테 가서 투자를 하고 그 사람한테 배워보고 그때서 아니면 접는 게 맞는 거지 자기 혼자에 대한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 있기에 저도 힘을 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신앙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